So, turn, turn in the page new spot she's burning the sage if he knocks she'll turn him away said he's never begged well he's learning today that's it been living with less than a bit o f f a wish to make the wrong thing fit. <mam> <laughs> <laughs> and his heart don't tick like hers so quick when it fills up or when it's real she a real one yeah had a deal now the deal's done 한 i 입니다 오늘은 어 저랑 이제 세준이 형이랑 수빈이랑 셋이서 유닛 화보를 찍으러 왔고요. 롤링스톤입니다. 제가 저번에 블레이즈 때도 롤링스톤 인사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오랜만에 신년부터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또 일단 굉장히 또 편한 분위기의 화보 촬영장 프리에서 아주 제스처랑 표정도 잘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첫 주자였는데 가볍게 잘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단체신도 찍고 다른 착장도 찍고 오늘 한번 우리 세준 한세, 수빈이가 어떤 화보를 찍었, 찍고 있는가 스케치 보시죠 지금 너무 멋있어요. 오케이. 어, 머리 열었어요? 네네.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앨범에는 이제 제가 스타일링을 어떻게 할까 해서 좀 장발 좀 머리를 많이 길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웃음> 저희 팬분들께서는 이제 제가 머리를 길르는 게 조금은 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스타일링을 좀 바꿔봤더니 이제 또 다른 세준이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테스트 컷이나 아니면 뭐 중간중간마다 이제 페이크밀크 모니터링을 봤었는데, 어, 그 전과 좀 다른 모습들이 좀 많이 나와서 어, 또 재밌게 또 화보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좀 화보 촬영이 될수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너무 불편해요. 진짜 너무 불편하고, 아, 진짜 저도 이제 수빈이처럼 짧은 머리를 했었는데, 그머리할 때가 제일 생각 편했는데, 기니까 정말 많이 힘든데, 그래도 이번 활동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 이런 것들을 참고 열심히 하고 어, 또 다른 세준의 이 모습을 많이 지켜봐 주셔서 감겠습니다파이팅 이렇게 바꾸면 되나? 딱. 이만큼 길어졌 있어요? 필러스잖아요, 저거는 때 아, 그러니까요, 뭔가. 혜준이 형은 뭔가 되게 펑크 하죠, 펑크 하죠. 고한세 형도 약간 힙했는데, 약간 우면서 힙했는데, 저는 되게 뭔가 이거 진짜 한 번만 써서 진짜 어려워. 진짜 어제 지금 들어갔을 때옷갈아서고 오빠가 못보거든요옷갈아안해요 못 우리 단체도 찍어 와우. <웃음> 와우. 언서 <웃음> <와우. 웃음> <어디서> 오셨어요? <웃음> 2042년이요. ありがと<音楽><音楽> m i t r a v e l for a year. I w u l d take all of my pressure off of my shoulders. I o t m I o t e I g o o t l i t a r y look. I'm wearing a suit. I'm wearing a suit. I don't have a nice outfit before. I feel c o o I c a t n w a t I don't have trouble keeping days full. I don't want to sell five, get two. I was on time when the rent's due. I don't want to grind just to get through. Trying to spend my n i t t l e b i t c Minutes are riches of clock when I'm coming out. Profit is labor and pay. Feeling infinite, i m in it all summer long. Casual ways, casual fit, five pocket Levi's, Adidas for kicks. Three pack of black teas, easy a hit. See me with her and they seem unconvinced. How do you do that when well, it's all in the hips? I take my time for feeling finesse. She feel alive, she don't want a n t h i n b t she <laughs> do. s h in my b l o d she knows what s a y g Put e on my innovate. I can fit a lot in a long day. Put me on a minute, let me demonstrate. I only keep time when the song plays. 네 okay. uh, 롤링스 got 아 n o 스타코 time to get it off of my m i n 어 일단 오늘 되게 이제 독특한 옷을 좀 많이 입어본 것같아 어, 맞아, 맞아, 맞아. 왜냐면 이제 수빈이 같은 경우는 되게 이때까지 수빈이가 입어보지 못한 스타일을 입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미래지향적인 그 선글라스도 끼고 해서 첫 번째 착장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또잘 지은 것 같고요 그리고 한세는 이제 첫 번째 착장에는 되게 힙스러움 한세가 굉장히 잘 소화할 수 있는 옷인 것 같아서 어 제가 나와서 제 제가 다음 순서였거든요. 그래서 한세 이제 사진을 보고 나서 아 정말 잘 찍었구나. 네 그래서 지금 옷 또한 한세가 굉장히 잘 소화하는 옷이죠. 그래가지고 너무 만족스럽고요. 저 또한 뭐첫 번째 두 번째 착장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서 오늘 재밌게 찍었습니다. 한세 형은 네 오늘 또 유니 촬영은 또 간만에 찍는 것 같은데 어, 신년 1월부터 이제 유니 촬영으로 또 시작하고 또 다양한 또 음. 얼마 전도 단체나 화보로 또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또 다양한 또 엘리스트 분들께서 또 저희 화보 또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를 느끼시니까 어, 이번 롤링스톤 화보 또한 또 보는 재미가 있었으것겠고 저도 재밌... 짧게 얘기하자면 은 항상 이 화보를 찍을 때 욕심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기도 하고 또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멋있게 세팅을 해주시고 너무 이쁘게잘 찍어주셔가지고 어, 모니터하면서 촬영을 했는데 되게 재밌게 즐겁게 봤었던 <웃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어, 저희 있을 네. 이 프로노그래프 활동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볼링스톤 오호도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빅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